예뻐요. 그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아 예쁘다, 예쁘다. 툭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예쁘다. 아 예뻐요. 그냥 씨 보색 가봐봐. 빙글빙글. 오케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거기서 얼굴만. 오케이. 카메라 살짝만 보실까요? 나왔습니다. 충분합니다. 아 어, 예뻐.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좋아요. 정진 많이 드니? 오케 언니 카메라 이렇게 아까 딱집었던 거에서 카메라 한번. 그렇지. 영진 선생님 힘드시면 말씀 주세요. 카메라. 얼굴 나오게. 언니 거기서 카메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등 조금 돌리면서. 어. 오케이. 어, 그렇게 잡아도 이쁠 것 같아요. 허벅지까지 하나만 잡을까요? 한손 허벅지. 그렇지 그렇지. 예뻐요 예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어, 선생님 살짝 얼굴 비치는 게 예뻐요. 어.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아이, 너무 예뻐요. 입에 힘 살짝 오픈. 오케이. 그렇지. 시작 웃어 그리고 식식식식식식 오케이 아 너무 좋다 됐다 됐어요 많이, 많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얼마나 떴어 <웃음> 네가 너무 더 많이 떴어